제가 멘트가 좀 짧아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셋이 어, 이런 연주회에 모인 김에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셋이 서는 오늘 처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이 조합을 처음 보실 텐데요. 어, 사실은 뭐 피아노 트리오에 정말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긴 곡을 연주할 수 없어서 어, 조금 적당한 길이에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어, 라우마이노프가쓴 어, 피아노 트리오 1번이 한 악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트리오 엘레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어, 1번 2번 둘다 다 엘레지인데 당시 어이 러시아에서는 어 굉장히 아주 세계적인 또 훌륭한 어 음악가가 타계를 하면 어 동료 작곡가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또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 안톤 로빈슈타인이 죽. 어, 그런 위대한 예술가를 기억하며 라면서 어, 이렇게 A마이너의 피아노 트리오를 작곡했는데요. 어,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라우마이너프도 그런 거에 일환으로 이제 하다가 1번은 사실은 조금 어, 습자하에 가까운데요. 어,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 어,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라우마이너프 특유의 어, 그런 뉘앙스들이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